연락주세요. 맘에 드시는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검고 반차이예요. 얘도 없어요. 예, 연락주세요. 얘도 없어요. 검고 반차이, 검고 반차이.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먹기 힘들어요, 근데 사실 한국에 있어도. 야외로 맞아야 해. 와, 펜션 같고 그니까 러 펜션 같은. 펜션 같은데도 이렇게 이렇게. 제가 살다 보니 이렇게 초대받는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하기 잘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좀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우리는 그런 거 잘지 않아요. 이거 제가 먹은 겁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인증하셨어요. 네. <웃음> 더 먹을 거예요? 네 2차전입니다 네저희 이제 버스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부천 소풍 터미널이고요 현재 여기서 베트남으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음, 아직 시간이 많아서 한마이나한번 했고요 안녕하세요 1뭐 10항 20 어느 10항이에요. 아. 아, 여러분 진짜 멍청한 짓거리 했습니다. 일단 지금 표를 바꿨고. 일단 지금 표를 바꿨고요. 그런는데 비용이 또 들었는데. 아 진짜 심각한 니 같아요. 어떻게 제가 이걸 10시로 찾각을했죠 도착시간으로... 아, 음. 이게 제가 종이만 보고 종이가 p c 가 작으니까 10시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이제 역사는 이루어졌고 이미 이미 지나간 거고 다행히도 표가 음, 변경이 가능해서 일단 변경을 했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미숙하네요 저도.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글씨가 조금 자끔자끔하니까 그냥 10시만 딱 보고 10시에 출발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멍 때렸습니다 계속 멍 때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금액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20만원 돈 정도 들었어요 변경하는 데만 바보 같은 실수지만 풀 주고 있으면 되나요? 이미 지난 일이고 비싼 컨텐츠 뽑았네요 이제 출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탑승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어, 밖으로 나가 나가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네데요 어, 날씨는 생각보다 날씨는 생각보다 되게 좋은 편이에요. 어디어디 어디? 어디? 오케이 120000원. 아. đúng không? rồi bây g 120000원 250000원 다른 기사를 구했고요. 어 이게 택시마다 뭐 본인 룰인지 뭔지 이제 그다 가격이 달라 가지고 그냥 제가 협상을 해서 15만 동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장난질이 조금 심해요 응. 오케이 깡. 현재 호치민은 비가 너무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비행기 착륙할 때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다섯 번 정도 죽음의 놀이기구를 타다가 일단 착륙을 했는데 관광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나오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요 예전 같지 않게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난 거를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한달 만에 다시 왔네요 확실히 이쪽은 진짜 외국인이 많아요 호치민은 아무래도 서양인이 좀 많습니다 하이랜드 yeah, yeah. 음. 어이 숙소가 굉장히 깨끗해서 저는 다시 잡았어요 근데 그때보다 조금 비싸지긴 했는데 뭐큰 차이가 없어서 어, 다시 어,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일본 지역이고요 가격은 27,000원 정도에 합니다 하루에 근데 방은 좁아도 상당히 깨끗해요 현재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현재 사이공스케어 쪽에 와 있고요 지금 네 제가 뭐 여기를 여기를 디테일적으로 촬영할 건 아니고 사, 손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 그냥 제가 옷이 요즘에 후질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옷을 어몇 가지 사려고 합니다 깎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같이 한번 봐주세요 이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친한 분이에요 우리 버거형날 닮았죠 안녕 <웃음> 여기 커피는요 시음을 요구하시면 무상으로 이렇게 커피를 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커피는 상당히 맛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시험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망고. 네, 망고, 망고. 와, 상태 좋아요. 네, 뒤에서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리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야, 네, 이거 제가. 보여주기식이 아니고요. 진짜로 제가 뒤에서 몰래 지금 잠깐 온 건데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음, 굿. 진짜 맛있네요. 응원무응가 음. 응. 응, 감사합니다. 어, 이거 뭐지? 안녕하세요. 어, 지금 이게 뭐예요? 햄햄 먹힌이. 햄먹이요 네. 아. 아, 아 이거 에, 여러분 <웃음> 죄송해요. 네. 아, 아주 좋은 기능이네요. 아, 아 이거, 이거 사탕이에요 그러면은? 네사탕아 어, 여러분 이게 남성분들한테 좋은 아이템입니다. 네, 보정도만 그, 그 알려드릴게요. <웃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닌가? 여기에서... 응. NBA 당컴? I remember you. 아, 너나 알지? 응. 아. 안녕하세이 사람 얼 n g 아는데. t i 예뻐. t 뻐예 e 예뻐. 예뻐. 예뻐. 뻐예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 예뻐. 예뻐. 예뻐. 예 예뻐. 예뻐. 예뻐. 예아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그마 좀작아못타 하이탕. đúng r ồ 아, 크 바이더 거? 아, 꿈 거. 가 k h 아 n g có q u 에 ề n bạn trai đâu. 엠 n 아, h 아, 잠시, 잠시. 자, 우리 카메라맨은 열심히 열심히 지금 옷을 찾고 있고요. 네, 유튜버인 저는 유튜버인 저는 지금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맨, 카메라맨 이 있는데도 카메라를 들고 혼자 알바하고 있습니다. 오어어자 đẹp n h đẹp nha. n 모델을 하고 그래 여기서. 시랑 패션니스타다디자이어왜왜 근데 여기 이게 있어. 그래. 네. 디자이게안 <웃음> 돼. 여기 군더 <웃음> 리자리자리자. 리자, 리자. 음. 우리 아직 애인이 없답니다. 컴고 반차이에요. 아직 애인이 없어요. 어, 연락 주세요. 마음에 <웃음> 드는 사람, 사람 있으면은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컴고 반차이에요. 어. 어, 아? 예. 음. 음. 음. 엠고 반차이? 음. 없어? 얘도 없어요. 음. 예, 연락 주세요. 얘도, <웃음> 없어요. 얘도 없어요. 컴고 반차이, 컴고 반차이. <웃음> <웃음> 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검반차. 감사합니다. <웃음>